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었지? 그립? 그렇지 그립이랑 자세 잡는 거 먼저 시작.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립 11점 11점 안쪽으로 트리거 줄일까? 줄일까? 이때 오른손을 치워보면 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까? 줄일 끝을 잡으면 안 돼. 아 그럼 손이 남아. 좀 아래로. 같이. 아 이게 아 이게 헷갈린다. 테니스라켓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골프는 약간 <웃음> 좀더 안쪽으로. 여기 보면 모든 체든지 간에 여기에 선이 그어져있어 이렇게. 음. 이게 선이 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샤프트가 쇳덩이란 말이야. 음... 쇠덩이 위에 고무로 된 거를 꽂는 거야. 그래서 이 쇠덩이가 딱 여기까지 들어가있어. 그러니까 위에는 다 고무야.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음 그러기 때문에 딱 무조건 어. 선 표시 아래쪽으로 잡아야 돼. 잡을 때는. 알겠습니다. 응. 그거랑 이렇게 감싸주고. 그렇지. 응. 그렇지. 왼쪽은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그렇지.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응. 여기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정상태에서 십일자. 광동이 어. 빼는 거 아니지? 그렇지. 양팔이 벌어지면 안 되고 양팔이 모여 있어야 돼. 힘을 줘서 쫙 뻗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어야 돼. 어, 저그 상태에서 몸 조금만 더 세우고 오케이. 피는 게 아니라 세워. 어, 피는 게아니라 세워. 등은 살짝 굽어도 돼.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억지로 이렇게 꼿꼿하게 펴지는 건 오히려 더안 좋아. 이렇게 편하게 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으로 밸런스 잡아주고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 어깨. 좁혀야지. 어깨인데? 좀 좁혀야지. 어깨. 그렇지, 이렇게. 오늘은 좀 넓어. 아니야. <웃음> 어깨가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달라지지 않아. 호흡근육으로 중심 잡아주고 가슴근육으로 회전 여기까지가 첫번째 동작 음.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꺾어주는거에요 아, 응. 항상 모든 동작이 동작이 커지잖아 그럼 그 전동작을 하고 넘어가는거야 음. 자 첫번째 동작 그 다음에 꺾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넘겨주고 꺾어주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예. 자, 근데 이때 다시 이때 지금처럼 오른 다리가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서 있어야 돼. 완전. 어. 그 상태에서 체중은 완전히 왼발에 실려야 되고 허리는 조금 더 회전 이렇게. 그래서 배꼽이 정면을 바라보고 명치는 정면보다 더 왼쪽을 바라보게. 아. 이렇게. 자, 이때 좀 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거나 같아야 돼.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이건 잘못된거 양쪽 어깨의 높이가 같거나 혹은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아도 돼